서울 등호 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등호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 30. 과 얽힌 악성 루머에 거론된 연예인들이 무관용 원칙과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잇따라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배우 정유미 35. Y 청아 35. 는 정준영과 관련된 악성 루머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고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 며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혔다. 정유미 소속사 스타캠프 2 0 0는은 13일 현재 온라인커 뮤니티와 SNS,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특정 루머에 정유미가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무 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터무니없는 루머의 정유미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매우 불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유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가 지속할. 경우 이와 관련해 법적인 처벌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 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후 추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 적급로 확대 재생산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민영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 정유미는 전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 고연관 검색어 등을 통해 성관계 몰카 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정준영 관련 루머에 휩싸였다. 이에 정유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걱정 말아요 그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역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린 배우 이청아 35도 자신을 둘러싼 로머를 인식한 듯 들이 더해 고마워. 하지만 걱정 말아요라는 짧은 글을 올리며 팬들의 우려를 덜어냈다.